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퇴근하고 정말 진짜 지금 리얼, 리얼로 정말 수정 화장 1도안한 상태에서 제가 퇴근 후에 기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안하는 그 과정부터 어떻게 기초 케어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리얼하게 담아봤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안하러 가. 화이트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한 10초 정도 있은 다음에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스카라랑 눈화장 아이 메이크업은 다 지워줬고요. 올리브 클렌징 웰 이렇게 물을 살짝 묻히면 이렇게 유화작용이 일어나죠.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에 도움,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클렌징 폼을 짜주고요. 확실히 이게 손으로 세안할 때보다 맨들맨들해지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편이라 이렇게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바이스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럼 물기가 이렇게 다 제거된 상태에서 각질 케어를 해줄 건데요. 각질 케어는 요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제품. 요 프리메라 필링 제품은 제가 한 4년 전부터 열심히 사용한 제품이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필링 제품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순하다고 얘긴 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써봤던 필링 제품 중에서는 프리메라가 가장 좀 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자극이 되면 붉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좀 순한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2회 정도 이렇게 펌핑을 해줘서 눈가나 입가를 제외한 부위에 한 30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에 한 1, 2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각질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좋은 화장품을 써도 그게 각질의 층에 막혀서 흡수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는 꼭 걸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신 필링 제품이지만 자극이 되도록 없는. 때려도 보여주면 알갱이 같은 게좀 만져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세안을 다시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필링 단계를 마치고 물로만 세안을 한번더 하고 왔는데 아까 전보다 다르게 좀 피부가 조금 더 하얘진 느낌이 들지 않은가요? 저는 이렇게 만졌을 때좀 맨들맨들한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자, 필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각질을 케어해줬으니까 약간 이렇게 진정이 될수 있는 에센스를 사용해볼게요. 이것도 프리메라 워터리 에센스 제품이에요. 이게 15초 만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진정 성분이 가득 담은 그리고 저같이 이제 약간 민감성이신 분들도 사용하면 너무 괜찮을 만한 에센스인데요. 붉은기 완화에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흡수도 굉장히 빠르면서 어, 팩하는 온도로도 굉장히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이 에센스를 화장솜에 가득 올려서 수분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볼 부분이 건조할 때가 많아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건조한 볼에 올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피부 열감도 좀 내리면서 수분을 좀 충전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해요이 에센스에는 칠링 베리어 액티베이터 그리고 PHA 성분이 들어와 있는데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보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저처럼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있으시거나 진정 그리고 속당김 그리로 고민이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센스 단계까지 끝났으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고 그리고 부드럽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이제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해서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크림은 제가 이미 프리메라 이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같은 경우 이렇게 을했을 정도로 정말 만족했던 그 크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 리치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흡수가 정말 빠르게 잘 돼요. 자, 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보습시간을 자랑하면서도 피부 전벽 강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묵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흡수가 잘 되지? 그리고 요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요리할 발라도 전혀 거리낌없는. 수분 충전도 확실하게 되면서 발림도 너무 괜찮고 끈적이지 않고 흡수도 이렇게 바로.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크림이거든요. 자 오늘은 정말 리얼로다가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세안부터 기초케어는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프리메라의 또 요, 요 3스텝 프리메라, 프리메라 요 3스텝 단계 기억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도 잘 먹었고 이렇게 트러블도 좀잘안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좋은 영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